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선거로 뽑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명일 받지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분은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었지요 그래서 초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왕은 반드시 왕으로 아 이렇게 취임하면, 뭐 등극이라나 취임하면은 아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자를 책봉할 때에 자녀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을 책봉을 합니다. 뭐, 자녀가 없을 때는 할수 없지만,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가장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을 책봉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책봉을 하면은, 아, 그 집단을, 그 국가를 잘 통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달려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지 거기에 부모의 서포트가 같이 결합될 때 시너지의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이죠. 옛날에 왕은 종신이지만 그 종신이 길으면 뭐한 60년이지요. 짧으면은 뭐 2, 3년 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은 위임된 거지요. 한국의 예를 든다면은 5년이라는 단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임된 권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국태민안입니다.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 위임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권력자들은 이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가 사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태민안입니다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그것을 권력자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할 때는 남용과 악용과 오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행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루시퍼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위라는 것은 헬라에 보면 아르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세라든지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로 알기 쉽게 영어,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처소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나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속담에도 많이 쓰는 말씀 중에 신상필벌이라는 말씀이 있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에셀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구약 성경에 딱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과 사무엘상 22장 6절 오늘 읽은 부분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3절입니다 이에셀 나무는 세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는 기념수의 역할을 합니다. 큰 관공서에 가면은 앞에 보면은 그 거기에 단체장들이란지 지도자들이 떠날 때또 취임할 때 나무를 심지요. 그 기념수라고 하지요.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약조를, 믿으면 약조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1장 13절에는 이 사우랑이 죽었을 때 바로 에셀나무 아래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6절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늘,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진 나무 아래가 바로 이 에셀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약 가장 높을 때가 한 9m까지 자라고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데 이 뿌리가 몇 m까지 내려가냐면 약 3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 정도 내려가면 아마 사막에서도 지하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도액은 이름의 의미는 염려하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약 성경에 딱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한번 나오고요. 22장에 9절, 18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올 때는 꼭에돔 사람이라는 전치사가 할까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애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방족석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이라고 꼭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바로 이에돔의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은십절에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여호와께 묻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엑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참소할 때 하는 얘기였는데 이여호에게 묻고라는 단어는 앞에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인 아히멜렉이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확인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술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 아히멜렉이 확인을 해 줍니다. 또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은 어떤 계열이냐면, 우리가 사뮬, 사뮤엘, 사엘이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았지요. 옛날에는 도제 교육입니다. 오늘처럼 뭐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사람 많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1대1의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엘리 다음에 그 다음 자식이 비누하스고요. 그 다음 자식이 아히두비고 그 다음 오늘 나온 이 제사장 아히 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제사장 업무를 한 잡니다. 이 아히멜렉의 뜻은 왕의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떠난 사람들인데요 성령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이 성령을 떠났을 때 사울왕과 도액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편집증입니다. 편집증이요. 편집증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고립 무원이라는 거죠. 혼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비에 가끔 나올 때 보면은 전제의 국가, 그러니까 독재자들을 보면은 꼭 어떻습니까? 대부분 독재자들은 권총을 차고 나오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심리는 늘 불안한 거래요. 누가 나를 총쏴서 권력으로부터 제거할까봐 늘 두려워가지고. 번총을 차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사울왕도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기부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옆에 없겠지요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위대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자기 장남을 죽인다는 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력 앞에는 자식도 없지요. 헤롯 왕도 죽이고, 자녀들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두살 아래로 전부 죽였지요.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일강에 전부 남아은다 던져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 편집증에 걸려서 고립무원이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슬퍼하거나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완전히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도자의 덕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은 지도자는 덕성이 문제가 된, 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똑같은 사울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섭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르친 거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가 떠나면 고립되고 무서워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편집 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니까 비교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냥이 충만했을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은 성냥이 떠나간 이후에는 옆사람들을 중상모략합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의 하나가 이 당시에도 지역 감정이라든지 혈연을 조장합니다. 7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감정 조장하고 혈연을 감 혈연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족속들에게 전부 다른 농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위되게 모였지요 내가 농사짓던 땅을 빼앗겠으니고 내 네, 생업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떠나서 다윗 왕국으로 모인 거지요. 아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혈연이나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하들을 공모자로 힐란합니다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너희들도 같이 다윗과 같은 한 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얘기를 들었지요. 천천히요 만만히오 들었지요. 사울왕은 천천만 물리쳤지만 다위선 만만을 물리쳤다고 많은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이 신하들도 야 너희들도 다위 편이 아니냐라고 시기 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모략합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거. 야, 선동했고 매복했고 나를 치려하는게 아니냐. 매복하다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요. 흑색 선전, 마타도우는 겁니다. 선거 전에 이런 것들 나오지요. 우리가 늦,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흑색 선전, 마타도어 중상보호력, 지역감정, 혈연. 이런 것들이 이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왕의 시기심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됐을 때 이런 중상모에 있는 흑색선전의 지역감정, 혈연, 이런 것들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들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리뽀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오르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하고 성령이 충만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누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울이 하는 것은 전부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 받을만하며 칭찬 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 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게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찬양한다고 보면은 됩니다. 세 번째는 간악성입니다. 도액의 모습입니다. 도액은 곡학 아세합니다. 곡학 아세라는 것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학문을 비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심정을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2편에 보면 이 도액을 딱 한마디로 1절에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포악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도, 도액이라는 사람은 포획, 포악한 자다 하는 겁니다 아마 도액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 유다 쪽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거 아닌가 늘 생각한 거죠 아마 그래서 이름도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에 다윗이 도액을 파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쭉 보시면은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에게 세 가지를 참수합니다. 사울왕이 에셀라 아래서 오늘날 알기 쉽게 얘기면 국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신하들을 정렬시켜갖고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를 참소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었고 칼도 주더이다라고 이 칼은 중요한 칼입니다. 여러분 이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냥 칼이 아니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이왜 참소했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은 다윗을 밟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액이 왜 간악하냐면 21장 2절을 생략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앞에 것은 생략해버리고 뒤에 거 사우랑이 듣기 좋게 간신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에 맞게 각색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간악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곡시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설교할 이 높당 아임멜렉 제사장 85명이 진멸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냐 다른 신하들이 안 죽인다고 했을 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혜기라는 사람이 간악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니다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하고 달래요. 도혜이 얘기한 것은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 간악성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을 이야기해야겠지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다네엘은 완전히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할 때 간악이 없을 때 간삼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도엑처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들, 성령을 떠난 사람 사울왕은 권위주의자였고 그의 신하 도액은 기회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출세를 할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사 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면 은 공보다 사가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한다는 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덕을 겸비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재라는 것은 재주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집단에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도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체덕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견리사의입니다. 이익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의로움을 생각하자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가 의, 이익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나와 주변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러나 내가 성냥이 떠나갔을 때는 내 혼자의 이익만 본다는 거지요 오름이 없다는 거지요 약육강식이라는 거지요 견리사의입니다. 오늘 사울왕이라든지 토액은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의로움으로 사용하지 않지요. 불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높게 올라갈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록위마입니다. 여러분 지록위마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액은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록위마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도엑과 사울 왕이 이렇게 행동했냐면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갔을 때는 정말로 잘못해서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내가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누가 보검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이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을 때 40일간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성냥이 충만했을 때 사탄 마귀 귀신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성냥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사탄 마귀 귀신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도엑처럼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령 충만 되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